music 뭔가 벌레 참말이다~ 응? 뭐라? 바다에 사회 기치가 있어. 그, 그러가 보니 아까 많이 다쳤는데 괜찮을까? 응? 뭔가 상태가 이상해... 이상해... 무슨 일이지? 막대기로 장구부를 찌르면 재밌어. 장구부리장짱 아, 머리가 있어. 응? 머리? 응? 나... 나 잠깐 보고 올 테니까 다들 쉬고 있어. 많이 지쳤지? 그렇지만 너무 불리는 거지 하는 게 좋다고. 또 뭔가 날잘지 모르니까. 응... 어, 응 어, 잠깐만 먹고올게 바닥 찍은 바다 생물에는 우리제좋좋 하니까 갈매기도 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대. 버지 허리, 에헤에헤에헤헤세에브 여기였나? 맞겠지? 헴그 에헴, <웃음> 우리나 먹자 까불고 있어 뭘 꾸미는 거야 진짜그 자식 설마 오라오라 여기까지 온 오면 상어가 있네 아 봉거래 음 과연 뭐야 넌 그냥 봉고래인데 녀석들이 한피야 녀석들이 아니 누구? 응? 난 그냥 상체중이야 아 그러셔 어? 뭐 뭔데? 상으로기를피우노는건꽤 즐겁단 말이지 아하 <웃음> 분명 저쪽으로 행하을텐데 예. 저야 예 가자! 마녀다! 역시 마녀다 와요 기자로 타고 다녀요 쇼쇼. 몇째 세이브! <라는> 나 피면세가 나저서으로 가보자 어, 가, 여기 가는 거였어? 어허 바이산 아이템있다 잇? 개미씨 그러고 근데 아까부터 동물... 벌레 쪽 나오네 오세다 일단 세이브하고 일단 세이브를 했으니까 오케이 열쇠개 쫓아지 따단 어, 보물 또 상자. 도깨또. 어, 이건 아이템이군에 사용하는 아이템이네. 후. 왜의기지 무슨 일이야? 아너 이상하라는 사이니? 성어로개입인거 오랜만이어서 뭐 적당히 재밌었어 다 당신 한 거야? 어째서 왜 이런 시원 짓을 왜냐면 약한 애를 개입인게 취미거든 그 그런 이제 마무리해볼까나 하던 참이었어 아 안돼 그러지마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고보니 넌 조금 강해보이네 으... 응, 호, 씨, 도, 마녀야? 에? 응? 아, 역시, 그렇군. 흠, <웃음> 흠, 어쩐지. 후 그러고 보니, 마녀곡기 빠졌다는 말은 들었는데, 진짜야? 어? 봉글씨의 공격이다. 어 바다라 혼란 시켰고요. 오케이 여기서 다 폭발 시키고 혹시 모르니까 다또데한번더 때리고 그다음에 또다 폭발 날리고. 오, 만원 줬어. 아야야야이 하는데. 음, 뭐, 그렇지, 마야 상대로 싸운 건게 잘못된 건가? 다, 다, 당신 누구시죠? 난 그냥 선출 중인 번그레야 에, 에. 여기서 엄청 몸받아왔어 그쪽은 정말 춥단 말이지. 뭐, 됐어. 저 상어 조금 뜯어먹었지만 뭐 별로 배고프진 않았고. 자, 그럼 이어서 장청이 나까저저저기 그런 자리에서 많을 짱. 달달달달. 어서 와요, 에디포상. 하. 숨키치 괜찮아? 지, 지금 칠해 줄 테니까. 사무치 다행이다 어, 응? 와나 놓아라? 난 봉거래씨한테 난... 공격받고 있었어 하, 그래 그 봉, 봉거래는? 괜찮아 이제 갔으니까 그, 그래 그래서 왜 너가 여기 있는 거야 저쪽에 있는 사에있다가사무치를 발견했어 상태가 이상하길래 뒤로 쫓아와봤는데 바다 넣어라. 몇 번이나 했잖아 내게 다고오지 말라고. 사, 사메키치. 이 바다에 나가라는 내말 제대로 듣지 못한 거야? 사메키치, 그럴 수 없어. 나는 이 바다의 계기를 고치할 만해. 그래보자 소용없어. 어? 하지만 나 오, 오기라도... 해낼 테니까. 에? 흥. 사메키치. 나는 너가 나쁘지 않다는 거 믿고 있어. 저기 뭔가 이유 있는 거지? 어드에게 제대로 얘기하면 이해해줄 거야. 그러니까. 와다 놓아라. 옆에 있는 말 있잖아. 이 바다에서 나가. 그쪽 그쪽. 이 나쁜 자식. 으으 나쁜 자식이야. 으. 저렇게 너무 흑화하고 싶어진다 말이야. 흑화 소토리가 배드 엔딩이었나? 진 엔딩이 해피 인가진 엔딩이 해피 엔딩이니까. 이제 마녀 자... 이제 나오는거지? 지금 대충 반은 한거 같... 반은... 반 정도 됐나? 이거를 한지? 기억이 안난다... 반 정도 한거 같은데... 기억상... 어리 구경하는 데여 중에서 어이 참 그것보다 진짜로 이 근처에 오리가 있었구나 어, 어리어리말고 다른 것도 찾았니? 예를 들면 상어라든가 조금엑 상어? 상어? 어, 아니 그그그게 아 그래 그래 벙고래 실어 있었어 에벙거래이 근처에 사는 거 같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헤리카시가 바른 수상한 사람은 그레시도... 지도? 수상했어? 응, 음, 음, 약간... 하지만 나쁜 그레시는... 아니야... 아닐까나? 에이 어느 쪽이야! 어, 모르겠어. 그냥... 삼체중이라고 했었어. 엄청 수상한 거 아니야? 수상한 것 같아... 아, 하지만... 그런 심한 짓을 있으며... 시반지 아니. 하하하. 아, 아,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음, 지금 뭔가 숨기고 있구나아 아. 그런 거야? 응? 어? 그렇지 않아. 자, 자, 다들 해석적 이걸로 끝이야. 일단 돌아가자. 어? 어? 해피 만내 같은데. 햇빛, 안맞.. 마... 햇빛에. 만렙인데, 해피 햇빛 만렙인데, 해피, 햇피... 해피만 찍었나봐. 진짜 잘 뛰네. 어, 잘못했다. 세이브. 날씨 좋네, 좋네, 그러네. 아 맞다, 아따 찡 오랜만에 우리 카나 불러줘. 에? 아따 찡 불러놓은 우리 카나 들으면 안 편해져? 응, 정말로내 <웃음> 목소리 가기 시작한 것 같아. 그렇네. 지혜 먹을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 잠깐 불러볼까 오래 혼이라서 잘 부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와, 야호! 빰, 빰, 빰. 어, 뒤에 있어. 어머, 왜 뒤에 있니? 아까 막쭉 이렇게 따라, 따라다닌 건가? 세상에 <웃음> 나왔다 와음 역시 이 주변 상체하니 기분 좋은걸? 그렇네 러브코도 건강한것 같고 응 그래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이로 가고 싶은데 아뭐 그거 좋네 러브코도 가끔 쉬시고 취해야 하니까 간다면 요지가 좋겠어 러브코는 이미 육지 나가도 왔지만 나는 아직이니까 응 그랬지. 그런 갈수밖에 없겠네. 우리들의 신혼여행도 결국 버젓 속에서 했으니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네. 나도 이제 완전히 아줌마가 돼가지고. 어라어라 어라, 너는 언제 언제가 돼도 나만의 귀여운 시부라고. 어머 어, 뭐, 당신도 참. 어 후후훗. 어 어울이야. 응? 위험해. 짱! 어, 여, 여보. 대형과 와다 놀아라. 빰, 빰, 빰, 빰. 그렇게 된 것이다. 이번엔 토사지의 소행이겠지. 허카한 체리 씨가 괜찮아. 그 집에 있는 안정치 하고 있어. 그 자식 기어오르다니, 타츠 형이랑 똑같은... 어, 아마도... 어, 사랑... 한시라도 빨리 돌을 보관해야. 부탁하면 와다 놓아라. 아 힘들다. 설마 체리 브랜드 까지 잘살지 못하면 용서 못해. 바다나라 너도 조심해. 어저 별별은 뭐지? 저별세 개의 뜻은 뭘까? 애들부상해 다들 알고 있겠지? 그래, 난해상을난 난 받아주면 성찰할게. 해자는 내게 맡겨. 응 음, 부탁하지 도살 제거은 도대체 뭘노리가 있는거지? 모르겠군 어째서인가 갑자기 응 하지만 전에 그렇게나 군중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꼭군중님 시켜야해 그래 그것은 왕이 뜻이기도 하니까 응. 설마 그것과 관계있는 거 아니겠지? 설,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래,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바다에기화가나타난다면 사막 기치는 역시 기억이 애매하다고 해도 그녀는 봤다고 말했으니까. 응, 하지만 바다나라가 불쌍해. 그래, 그렇기나 사이가 좋았는데 하지만 녀석은 도대체 보검을 어디에 바다의 왕, 장화식은... 와, 다도 와가라. 아이고, 내가... 내가 더 힘들어요. 체리 풀 아저씨, 괜찮을까? 서로를 거치러 가기 전에 일단 체리 훌세씨 집에 가자. <웃음> 그래, 어... 응. 라저 엄... 아, 힘들어 왔어. 라브카처럼도 괜찮을까? 어 힘들어요 버라빠 버라빠 제발 이러고 멀리 아또 그놈의 무한 반복 내려 가 그놈의 내려가는 거 어, 내려가는 거 힘들어 하. 만같아선 목소리 하나로 통일하고 싶다. 어, 와나노라 벌써 가는 거야? 아, 또 틀렸어. 네, <웃음> 네. 하지만 그 전에 체리브런 체리브런시 체리 집에 들려고요. 오, 섭대 정말 따뜻하십네. 네, 저기 와나노. 아. 저, 저기 얻어놓아라 체리폴라드 놈이 쓰러졌어? 그게 말이야 머리지 도저히 걷기 위험한 독을 뿌리면서 과다로 더럽히고 있어 독? 그 독에 충되면엄청이 하다고 해 다치면을 당해버릴 정도니까 맞아 그냥 속도 영서 못해 다음에 만나면 때려 눕혀주지 와자 놓아라, 조심해가. 뭔가 몸에 이상한 일 없었니? 응, 괜찮아. 아, 와다친 마법 썼을 때 뭔가 이야감이 들었다고 하않았 나? 아, 그랬지. 이야감? 이야감? 어, 응, 오랜만에 강험하고 사용해서 그런 건가 생각하지만. 아, 무리를, 무리하진, 무리긴 한데, 그래, 성공한다, 내가. 어이, 괜찮은 거야? 설마, 사삼키치한테아서 그런 생각 아니겠지? 에애왜냐위약감을 느껴졌다는 게그 녀석의 마드 직후잖아 뭐? 와다 나와라 그상황이 공격받은 거야? 에이 괜찮니? 그, 그럴 리가 약간 지친 것 뿐이야 와, 상상그 녀석이 이상한 바보 걸건하진 않았니? 아, 뭐 그런 짓은... 그럴지도 몰라 와다 나와라 잠깐 보여줘봐 음 딱히 문제없어 보이네 저, 정말로? 저.. 정말로? 응휴 다행이야 너 어제 무슨 일이 생까 뭐야 뭐야 그건 뭐가 잘못된거지? 음.. 역시 결계에 대한 강한 마사기때문일까 운동 부족한.. 근거네? 와드도 아 평소에 별로 마모 사하지 않으니까 응응 아, 아, 방송 중이야. 어어다행어어어어어어참어어어어어어헤 응, 그래, 일단 너희들은 자기 몸 제대로 지켜만 해. 응, 응. 자, 그럼 스스로 가봐야겠지? 응, 그래. 성찰 시작해야지. 그럼 너희들도 조심해. 응, 응. 우와. 해파리 다이스키데스. 정말 귀엽다. 사랑스럽게 진짜 잘 그렸어. 저런 그림. 대사가 막 괜찮아. 진짜 사랑을 다봤나막 캐릭터 하나하나 다 그릴 때 대사까지. 대단하다. 근데 이거 부분만 작았으면 좋겠다. 너무 크긴 하다. 여기 서~~ 지도가~~ 어 잠깐만 스킬 쓸수 있네? 여기였나? 아 체리 불러서 집 가야겠지 맞다 레츠고! 여로쭉 가면 나온 거.. 맞나? 응 음, 맞아 맞아 여기였다 아니구나 좀더위좀더 위였지 좀더 가서 위 여기였나? 어디였지? 어여기있다 <웃음> 오, 잘 왔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오, 음, 여보 어이, 어이, 난 살아있다고 하지마우, 내가 너무 한심해 제리 블러드 집 괜찮으세요? 어라, 와다 노아라 아 너도 어크리이나 남편이 남편이 진정히 몇 번이 말하지만 약간의 독이 퍼진 것 뿐이야 아 내가 있었을때 내가 자신이 너무 안심해 도대체 무슨 일 있던 거죠? 바다가 피처럼 빨갛게 변했어 피? 응 타치에매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것 같아 피피? 어서 앞이 잘 보이진 않지만 말이지 콜록콜록 아, 여보 아니 아니 괜찮아 받아 놓아 조심해 그덕은 정말 강력한 것 같아 코. 여보 이제 됐어 편하게 있어 <웃음> 내가 나 편하게 있으면 안될까? 나랑 말로? 내가 너가 너 당신들보다 힘든 것 같아 나 먹이 가기 시작했어 내가 이러다 진짜 목소리가 여자, 여자, 여목으로.. 여목이 아닌 여자목소리가 될것같아 맞네? 여목도.. 아 맞네 이상해져.. 내까지 이상해지고 있네 오제레블라서씨 힘들어 보여 로봇 것도 상당히 찜해 보였어 회상해 여기를 거치러 가자 그래! 그래서 다음 어디로 가? 그러니까.. 다음은 산호바다 안쪽으로 나아가면 있어 자, 아, 가자! 오케이! 응. 라저 아, 그놈의 후크, 후커미는 왜 이렇게 라저만 할까? 신기하네 라저만 해, 라저만 와녀석 날고 있네 이거 참 러브 큰 녀석 그렇기는 뿌리집다니참마자속기 이동받 때는 필요한데 말이지 응, 알고 있다니까 음, 그럼 어쩔까뭐 어느 쪽이든 별로 깊이 다녀야 할 생각 없지만 저쪽이든 저쪽이들한테 맞게 해줬겠지? 알고 있다니까, 그분에게 부탁한 일이야. 그 아이는 네가 잘 보고 있을게. 음, 난 다른데? 아니 아니, 어딜 봐서. 별도 없는 소리 하지마 애초에. 그러네, 음, 새로운 거로 찾을까? 뭐야, 질투하는 거야? 하하하. <웃음> 뭐지? 이 대화는 산호길 세븐 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안 싸울 거야 너희들은. 그냥 혼자 풀어야 할 때는 다 대부분 다 레벨 올리면서 천천히 하지만 이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레벨은 되도록 안 올리고요 아이템 수집만 제대로 할게요 내 기억이 맞다면 아이템을 저쪽에 있다 주기기 방패 어? 무시 당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공포음악 무시 어, 아니야 무시 안 했어요, 저. 무시했다면, 만약에 맞다면, 아, 불쌍한, 뭐, 아, 안 됐다. 복도 죽,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안 죽인 거 됐으. 복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됐다, 됐으. 불쌍해서 안 된다, 데스. 너무 불쌍하다, 데스. 그래서 안 된다. 오 내려가는 길이네. 그러면 여거로 그럼 여기에 아이템이 있다는 거지. 금메가봇. 오 가분 나왔다. 귀걸이에서 금메가봇으로 바꾸고. 있. 저장 가자 <웃음> 미안해 너희들이 싸울 수 없어 너희들은 살리고 싶거든 여기 직진하는 거보다 올라가볼까? 아이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겠다. 오빠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어, 왔던 게 똑같은 건가? 나 기억이 안 난다. 어, 범호상자다. 아이 병아리! 다. 세이브하고 레츠 고. 아, 길 막지 마. 길 막으면 나쁜 거야. 빨리 빨리. 가자. <웃음>